Hey! 잘 지냈어요 모두 <목소리> 보고 싶었어 이동 <목소리>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목소리> 아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아, 아. 선생님한테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앞자리 앉아야겠다 <목소리> 아,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너무 설레는데? 아, 좀 너무 아픈 좀 부담스러운가? 살짝만 들어 갈까? 안녕 어, 안녕 좀 어색하네 그러게 이름이 어. 뭐야? 나 성민이 아, 안녕 성민아 나는 순영이야 아, 순영이구나 어, 그래 어 그러니까 앉으면 돼 아, 그래? 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거였구나 어. 넌 어디 음. 어디 학교 에 있다 왔니? 아, 나는 원래 예고에 있다가 아좀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아그크마스 세바지 갔지. 어, 세바지 갔지. 저 친구야, 아직 시간 넉넉한데. 아, 나 일찍 아. 왔구나. 어, 너 되게 일찍 왔어. 넌 이름이 뭐니? 아, 쟤는 부승관인가 보다. 아. 부석진이네. <웃음> 어. 안, 안녕. 안녕. 네, 안녕. 안녕. 넌 이름이 뭐니? 나, 이찬이라고. 아, 너 외자구나? 어, 나 외자야. 야, 신기하다. 혹시 찬이 혹시 빛날 찬 맞아? 어, 맞아, 맞아. 어색하지. 우리도 어, 처음에... 다 처음 봐서 좀 어색해. 네, 아직 우리 친해지지 어, 않아서.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민아. 너는... 순영아. 아 어, 어, 성민아. 아 순영아. 위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아 영이라고 해도 되겠니? 영아. 네, 아 이름이 아, 권순영. 어, 아, 권순영이... 권순영이야. 반듯한 학생이 눈썹 스크래치라고 난리네. <웃음> <웃음> 아 이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웃음> <웃음> 원래 저거 알죠? 와이스. Y수치... 그러니까. 아야 아, 네. 원래 성격나 아홉 했다 네. 야 감상놀렛다 아, 야 왜? 왜? 문을 너무 세게 오니까 아이 되 약하더라고 근데 왜 셔츠 안 했냐? 아, 내 어?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묻자 아니 <웃음> 아메리카노 아, 이뚫어 그래, 그래. 왜? 안 그러는 게좀 좋지 <웃음> 않아까안 그러는 게 좋지 어, 않을까? 아. 일단 너 앉고 싶으면 자리 앉아 아, 여기가 어, 뭔가 네. 중심지 같군 여기로 어. 앉겠어 나도 사실 맨 앞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뒤쪽으로 왔어 그리고 사실 키큰 친구들이 뒤에 앉거든 <웃음> <웃음> 얼른 앞으로 가. 아 차나 너 자리 저기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야. 야, 반갑다. 어 이름이 뭐야? 난 조슈아. 아 조슈아. 조슈아. 어 이름은 홍지수인데 조슈아야? 아내 예명. <웃음> 아너꿈 래퍼라며? 아 그래서 MC MC 조슈아야야 네. 그러면 래퍼만 보여주면안 되냐? Yo, it's Tom s w e a t y n n e e tweets a t e h a v i n t e b o n t o sweater already. Wow. getting nervous. Wow! Wow! Wow! Ooh. Wow! w o o w w o o w Wow! 야 o 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 o 야, 야 이름 뭐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리 친구야, 말놔아서서말나겠습니다 뭐. 친구한테도 말을 잘못 놓는구나. 오! 와! 오, 지선프리다 우리 안녕. <웃음> 아, 좀, 설정 뭐야? 아, 아 진짜. 이게 언제적이야? 나도 하고 아, 이게 몇년전 건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뭐야? 회한솔 만솔이. 어? 어? 야 안녕, 안녕. 어,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노잼인러기가 <웃음> <웃음> <웃음>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나 원우야 어. 어. 야 되게 부드럽다 어. 야, 뭐야 나 성시경 성시 씨인 줄 알았어 알자요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야 청년인데 뭘 웃어 야야야야너 <웃음> 여기 아니야 다른 반이야 이름이 뭐냐고 안녕. 근데 진짜 야, 이름이 안녕이 민규라고 해 너도 아, 약간 좋겠다. 좀 모델 같다 야, 키 크고 멋있다 고마워 천장에 머리 닿았어 아까 농구 혹시 농구 좋아해? 아니 난 배구 선수 하려고 배구? 취할 거 같냐? 알아서 할게 건야 근데 민규 잘생겼다 되게 고마워. 진짜 멋있다 고마워. 쟤 누구야? I'm a spare 애들 그런 걸 몰라. 뭐? 아 요즘 모자. <웃음> 요즘 뭐야? 아, 야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아내 이름은 윤정환이라고. 야 아, 너는? 아, 야몇년이 아. 찍는데 카메라 이렇게 등질 수도 있어? <웃음> <그치>? 아, <웃음> 이렇게 앉았나? 어, 어. 아 네. 아, 아, 그나저나 얘들아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아, 그래. 아잘 근데 잘 이제 같은 반 학년 됐으니까. 아, 잘 지내. 잠깐만, 보자. 근데 자리는 이게 확정이야? 뭐 선생님이 와서 바꿀 수도 있고, 뭐안 바꿀 수도 있고. 네, 음. 왜 선생님이 안 오냐? 그러니까. 잠깐 나망좀 볼게. 숨어있던 거. 안 와, 아직. 없어, 없어. 얘들아, 나 화살 실만 후딱. 어어어어이가 쌤, 오시기 전에 갔다 와야 돼. 화살 칠만 다녀 어, 갔다 와. 화장님 <웃음> 저쪽인데? <웃음> 아좀마이 급한가 봐아 어. 근데 지훈이는 첫날부터 마이를안 입었네 조끼랑 아 어, 불편해서 어. <웃음> 이 학교가 좀자율이야아자율이야 아, 자율이야, 여기? 야자율이겠지니 네 머리를 봐봐 아 그치겠지 그지어야 그치, 그치. 어, 어. 아,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목걸음을 틀어주차나아 일로 와야짜였어야 반자 어. 어. 야야저저 <웃음> 야, 야. <웃음> 야, 저, 소야 뭐야 <웃음> 반갑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나는 이번에 너희들의 담임을 맡게 될이승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들.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겠지? 네. 네. 근데 찬이가 지금 와, 화장실 갔는데안 오고 있어요. 있는데 어떡하죠? 걔는 내비도내비도요 두어. 알아서 올 거야. 1번. 네, 최승철. 예. 대답 크게 해. 아, 예. 2번 <웃음> 윤정한 네. 3번 홍지수 네, 4번 왠전 허이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아무 뭐 그럴 수 있지. 아, 5번 권순영 네, 전원우 네, 이지훈 예, 김민규 네, 서명호 얘도 교환학생이 아무도 교환학생이에요. 교환 네. 보통 이거 처음 오면은 담임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나. 맞아 교환학생이고 몰라? <웃음> 아, <웃음> 아, 선생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난다 상관없어 그냥 그래르니 하는 거야. 네? 이성민 <웃음> 네 선생님 부승관 네 최한솔 예 미찬 화장실 예. 갔다오고.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이니까 우리가 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실 텐데 내 수업은 좀 달라. 보통 수업 50분에 쉬는 시간 10분이지.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수업은 10분. 10분. <웃음> 아, 너무, 너무, 너무, <웃음> 아 근데 너무 똑같은 문 <웃음> 아, 저사은 50분. 와. 그 위치체 그안 좋으신 와, 안 좋은 셈이 <웃음> 다시 한번 말할게. 네. 내 이름은 이수능이야. <웃음> 선생님 미술 <웃음> 미술 샘은 아니시구나. 선생님 어떤 과목 뭐 맡고 계세요? <웃음> 나는 뭐 뭐 다양한 거 하고 있어 뭐 역사 쪽도 하고 있고 네네. 그냥 깔짝깔짝 됐는데 아무튼 <웃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오늘은 와 아, 좋다 선 너무 좋으시다 자그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다른 거뭐 많이 안할 거야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아 가져볼 거야 아, 오, 아 좋습니다 오, 뭐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1번 저기 누가? 최승철? 예, 예.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한번 해줘 아, 어 괜찮은데 뭐 뭐해안 하고 <웃음> 안녕. 안녕. 어, 난 최승철이라고 하고 난 대구에서 왔어. 어. 중학교는 대구에서 다녔고, 어. 이제 여기로 전화 오게 됐는데. 전화 온 이유가 뭐야? 가수의 꿈을. 꿈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습니다. 축하해 드레자. 이번 윤정한? 네. 어, 너다왔서 해봐. 안녕, 얘들아. 나는 윤정한이라고 해. 반갑다. 어, 나는. 에브라토에서 이제 에브라토가 나왔어. 뭐야? 에브라토 내가 전에 살던 나라 어나 네.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 나는 10년 꿇었어 어? 야 이거 몇년 꿇었다는 표현도 좀 오랜만에 들었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재다 아. 그러면 너 지금 몇 살이니? 난 지금 이제 27살 아, 아, 그래?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친구해? 아 그냥 그래. 친구하자 그래 우리 아, 같은 아, 학년이니까 오히려 좋아 어잘 지내자 얘들아 그래 그래 그래. 호지도 나와 야야야야 야, 야, 야, 아까 걔 래퍼가 꾸미라는 거잖아. 네, 네, 래퍼, A K A 조슈아. 야, 래퍼가 꾸미었던 애잖아. 안녕, 난 조슈아라고 하고, 아 홍지수야. 홍지수야. 근데 아까 A K 조슈아고. A 조슈아고. 래퍼가 꾸미면 너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할 벌스가 있어 혹시?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아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야, 앉아있지 말고 춤춰 <웃음> 발성이딱 너무 좋다 발성이야 훅이 되게 꽂힌다 야 앉아있지 만고 아뭐 춤추게 생겼는데? 아아아 야춤잘 어, 야, 춘다 너 권순영 아 <웃음> 네 얘들아 안녕 안녕 나는 어? 권순영이라고 해 반갑다 야 안녕 <웃음> 아 끝이야? <웃음> 음, 아, 내성적이구나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원우 라고 해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아 그래 원우야 와 이재훈 제운동부래아 그래서 교복을 제대로 안 입었나? 이거 교복 제대로.. 잘 어울려. <웃음> <웃음> 모든 걸 설명해 주시네요. 안녕, 난 이지윤이야. 한림예고에 다니다가 여기로 전화고 오게 됐어. 왜 전화 갔어? 마석고등학교에서 한번 다녀보고 싶었어. 마석고가 끌리는 이유.. 다섯 <웃음> 가지 오자토크로. <웃음> 이만 가볼게. 아 서명어도 교환 학생이니까 이성민 네 선생님 아 어, 민아 어, 저, 제일 시끄럽다네요 어. <웃음> 안녕 얘들아 아 <웃음> 어, 안녕 민아 <웃음> 나는 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안타, 안타깝다 조화로운 반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래 어, 어, 어 김민규 <웃음> 반장은 내 거야 <웃음> 김민규 나 민규라고 해 김민규 <웃음> 얘들아 더블웨이라고 김민규, <더블에이라고>. 김민규. <웃음> 얘들아 더블웨이 너너 햄버거 쏠 거야? 먹고 싶고 있어 다 말해 알았지? 진짜? 너가 반장해라 어 나는 몬스터 워퍼 넌 들어가고 몬스터 워퍼 <웃음> 그리고 승관 근데 쟤는 처음부터 너무 예민한 거 아, 같아 다 시비걸 보다니고 야야쟤 배드민턴 부 아니야? 배드민턴 아, 아, 아, 아, 아. 영재 배드민턴이잖아 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잘 치고 어,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배드민턴 좋아하는 애? 아 그래 아무튼 나는 부승관이야 힘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할게요 우와 잘 부탁해 네잘 부탁한다 최한솔 네, 아, 네. 오야야야, 야야 포스 있다 아 얘. 말해. 안녕. 어, 안녕. 안녕. 아, 난 최한솔이라고 해. 어, 난 축구 보야. 오, 오. <웃음> 축구 보였어? 너네 그 이강인 선수 알지? 어, 어. 어. 알지 알지. 나와 같이 축구했었어. <웃음> 야, 그럼 아, 너 맞아. 드리블 드리볼 잘해 드리볼? 미안해. 어, 드리볼은 뭐야? 야,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이나. 드리블. 너도 축구 잘 못하는구나. 야야야. 어, 야, 야, 야, 야. 야. 보여줘. 야야야야. 야, 야, 야. 우와 마르세유? 마르세유 천? 사포 아니에요? 사포? 사포? 어, 사포 사포 우와 우와 <목> 대박이다, 사포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소리까지다 했는데 2차 찬이가 없어요, 지금 쌤 2차 어디 갔어? 선생님 한번 찾으러 갔다 와, 오세요 병이 고 가만히 있어 자유라스 빼 떠들지 안 말고 안 네, 벌써 기분이 바빠 보인다 어 왔다 어, 이찬이 야 찬아 피아니 피쌤다 어디 갔다 왔어? 쌤이 너찾으서 갔어 지금 나 찾았어? 어, 일로와 일로, 일로. 자기소개 한번해 네. 그냥 아 자기소개 해야 돼? 어. 나는 이찬이라고 하고 익산에서 왔어 어. 야 근데 여기까지 왜 왔어? 내 꿈을 펼치고 싶어서 어. 너의 꿈이 뭔데? 어. 내 꿈은 멋진 아주 멋진 교사가 어. 되는 꿈이야 앞으로 어. 잘 친해져 보자 그래 <웃음> 어 반가워 너의 꿈을 이루길 바랄게 근데 어? 쌤안 오는데 우리 뭐 해야 돼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 쌤은 또왜안 오시는 거야? 야차아 네가 와. 쌤을 찾으러 갔다 와 어? 어? 조은이 같 거야 신신한 아니야 이제? 들어오시겠지 제가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좀 뭐랄까 기빨려해 벌써부터 얘들이좀 시끄러운 거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밝고 어, 명랑하고 쾌활한 게 저랑 좀 많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어, 어. 일단 반장으로서 되게 애들 분위기도 좋고 좋은 밤이 될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느낌?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니까저 화장실 화장실에 있는데 불러주셨는데 아무튼 좋아요 아 <웃음> 어, 저는 그 래퍼 친구 어, 이름이 홍지수 <웃음> 지수랑 짝꿍하고 싶어요 옆에서 재민이 랩을 해줄 것 같아요 슈아? 음, 멋있어 <웃음> 영어, 영어 잘해가지고 멋있어 좀 알려, 알려달라고 하고 싶어 저는 정하니 갖고 <목소리> 하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 조금 더시켜봐야될것같아안 하고 싶은 친구는? 승관이요 저는 부승관 친구가 좀 처음 보는 새학기고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민해서 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응, 무슨간 <웃음> 그냥 왠지 모르게 뭔가 많이 받혔던 것 같아요. 휴 시간에 뭐 해야 돼? 팬 비트. 팬 비트. 오, 팬 비트. 그치? 팬 비트. 얼마 뭐 해보자. 와. 와. 와. 비트. 그치. 막 64비트 막 하고 아, 뭐야? 뭐야? 너희들을 위한 게임을 준비했어 얘들아 뭔데? 근데 떡하스러서 깨진 거 아니야? 뭐가 깨져? 깨지? 깨지는 그런 게 아닐걸? 알고 <웃음> 표정이 <웃음> 야 옆으로 <불안할> 하나씩 <수 웃음> 넘겨 상관 나도 사줘 야야나 근데 아, 이 통은 또 처음 보네. 보네 오 너네 뭐 나왔어? 아나 승관이가 아까 깨서 가 깨졌잖아 아, 뭐. 근데 잘 깨지지 잘 않았어? 깨졌다. 근데 잘 깨졌다 근데 어잘 깨졌다 시작부터 너무 잘 깨졌다 우와 우와 큰일 났다 야 대박이다 우산이다 <웃음> 뭐 나왔어 너우나왔 우지 형 우산이야 우산이다 아. 잘가이거만안 되는 거잖아 승관이 <웃음> 우산이네 나도 우산 야, 이거 조금 해보다가 실패하면 우리 그냥 책상 탔구나 하자 그래 <웃음> 그럴까? 탔구나 갈까 그래 그거 알지? 책상 몇개 붙일 거야?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래 네 개. 네 개. 우리는 두 개로 했거든, 그냥 딱 조그맣게. <목소리> 너무 좁다. 진짜? 어, 근데, 4개로 근데 4개로 4개 하죠? 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개로 할까? 네 개로하자. 네 개가 가장 할것 같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네. 어, 쉬는 시간 세븐틴 배 책상탁구 가겠습니다. 레디. 공. 스킬 써도 되나요? 스킬 써도 되나요? 스킬? 아. 서브. 이거 서브 게임인가요? 아, 서브 게임. 오케이, 음,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서브 게임. 아! 이 아, 2대, 아, 1대0, 1대0. 5점, 어? 5점 내기 가겠습니다, 5점 내기. 이가 조금 더 뭔가 우세한 것같은 아! 아! 아, 아 1대1, 1대1. 안 봐준다, 지훈아, 이제. 오, 오 나이스 서브! 날카로운 서브, 2대1. 들어와. 오. 아! 아 몇점 내기죠, 이거? 5점 내기죠. 아, 아 4대1. 4대 4대 4대 4대 4대 그럼 민규 서브로 가볼게요, 민규 서브. 서버는. 아, 오. 오, 좋아요 아, 4대2 4대2 어, 어, 근데 여기 서브데 서브가 잘못됐어 형님, 그거 4대3으로 해줄게요 그래 네, 해봐 해보세요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아, 4대4 됐어요 듀스, 듀스 지훈아, 난널 응원해 오아 어, 어, 어, 어 와! 아, 5대4 아 끝난 거 아니야, 5대4? 주스, 주스 아, 주, 주스, 주스 오, 오, 오, 오 와! 오케이, 끝났습니다 지훈이가 올라가고요 지훈스 오케이, 나랑 할 사람 오케이, 나 정환이 형이랑 오케이 정환 서브 잠깐, 잠깐만 또 정환이 형 장난한다, 또 오! 어때요? 오! 달구나, 달구나.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정환이 당황했는데? 이거, 야, 오. 야, 오. 야, 같이! 오. 야, 같이 몸이 들려. 3대1. 연 오케이 3대3 3대3 진짜 아4대3보시 순영아, 순영아 집중해, 집중 <웃음> 아, 저기와와 <우와! 웃음> <와>! 저기... <우와! 웃음> 엣지, 엣지, 엣지 4 4 4. 아, 아, 아, 아, 아, 와, 엣지 4대4 대수야 순영이 잘한다 5대4 엣지 <웃음> 저게 너무... 아 잘했어 잘했어 좋은 승부였다 너무 좋았다 야 멋있다, 아. 멋있었다 멋있었다 한솔이 대 승철이야? 오케이 서브게임 어. 오케이 아, 아, 생각보다 <웃음> 이야서 오우 1-0 1-0 번호네아 1-1 와 뭐야 광양이 틀려 야 저렇게 무덤덤하면서도 방향을 조절하는. 무덤덤하면서도 방향을 조절하는. 아, 아, 아, 아. 3 회, 3 회. 무슨 선물이요? 나 번호 대 한솔이가 3 아. 3이 어, 아, 아이고. 뭐야? 이거 넘는 거야? 아, 서브 미스, 서브 미스. 네트는 서브 미스. 다시. 와. 아이, 와, 아이. 아, 아, 아, 아, 아 한솔이 아, 잘한다. 오, 나이스! 우승이고 순간 최승철 탈락! 나 운동부라니까? 아, 너너 아. 아, 네. 아, 잘한 게 아니었구나 와, 아, 네. 잘 치네 가겠습니다 도겸아, 이거 쓰는 거 어때? 더블링어 오케이, 난더블링으로 가겠어 턱까지 <웃음> <웃음> <웃음> 래더블링으로가어 <바꿔볼래? 웃음> 어, 이야! 번런. 제가 봐도 노케트 네와 야, 오늘, <목소리> 진짜, 오늘 야 진짜! 원은 키 맞네, 진짜 못하네. <웃음> 김탄 <김단진>. 오! 엣지! 하하하 오, 엣지! 3일, 일 자, 여기서 엣지란 모서리에 맞고 살짝 빗겨 오오 스스로 엣지하네. 자, 여기서 엣지란 모서리에 맞고 살짝 빗겨 오오 스스로 엣지하네. 스스로 엣지하네. 아이! 조금 1점 남은 상황. 와. 43, 4, 4, 43. 아, 스카이 서브 해보고 싶은데? 해. 대장! 대장! 이거 기대가 되게 긴장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형아, 나너 기대하고 있어너 비비스 터지잖아. 승관이 찬이랑이다. 부전승 아닌가. 아 그럼 찬이가 부전승인가? 그래 찬이 부전승에. 고마워. PC야 헛쭐 내줘. 야, 쟤 자꾸 구기 종목 좋아 잘하는 척 하니까. 그래야 지빨 맞아. 그래, 야, 봐줘. 아주 코를 야. 뭉개줘. <웃음> 내 만들었는데 채를. 와. 오와 채를 만들었어. 야, 아이템 뜨다고? 진짜 저 형도 약간 좀 이렇게 미쳤어 약간. 서브게임. 자기 능력이네. <웃음> 맞아. <웃음> 서브 케이. 몇, 스타트! 몇, 점으로 거예요, 오잡, 오잡. 몇,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잡 오잡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잡 오잡 아, 와나 진짜 안써가 와. 와. 와. 와, 스킬, 스킬 써도 되죠? 아니 뭐 어떤 총력나스 수험 있어 2번 아보수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와 승관아 제발 아. 이겨줘 아 <소리> 뭐, 아, 까 오늘 아녁 오, 아, 아니, 이렇게 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이 이렇게 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이이이게어통게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못 이렇게 이게보통 이렇게 보통은 이렇 아, 선수 바꿔주세요. <웃음> 게요 오. 오케이 <Okay>, 면니어 <웃음> <나> 뭐 <잘못했니? 웃음> <웃음> 이거 모셔. 이거 아, 네 사람 가자, 가자 오, 나이스 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 나이스 <웃음> 안정적이야. 랠리. 오, 랠리 대박 <웃음> <웃음> <오> 아오 멋있어 야, 수영가 잘한다 대박이다 아, 너무 잘한다 다, 더, <웃음> 아직 남았어 수영탁도 아, 잘하네 <웃음> 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아이스 오늘 씨 끝났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해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습니다 아저씨, 아대아 써볼 게저씨아아이 다시 돌아오게 한 거야 집중해야 <웃음> 돼어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거 서브가 아니잖아 <웃음> 야, 야 <이거> <웃음> 이럴 때 그러면은 어, 서브 스한대0 아, 오케이, 3대 와, 끝내줘, 지아 아, 대 아, 제대로 와, 와. 오, 오케이 한대 아, 어대 어. 간다 와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Yeah, 야, 너는... 아 이거 아좋 아니야 기준으로 그한 번만 가능 가는... 아, 한 번만 가능한 게 아니었어. 그럼 다른 스킬 가능한 거야? 어뭐 아, 다른 스킬 가능한 거 말만 해줘. 오케이. 다른 스킬 가능한 거 말만 해줘. 오케이. 청환승. 어 <웃음> 아, 와. 지금 이기 대박이다. 너무 무섭다. 자 다음 선수. 한솔성민. 한솔성민. 야 이제 이 세미파이널부터는 아예 그냥 약간 스킬 파는. 아 그렇게 가야 장르 없어져. 서브 게임. 서브 게임. 오케. 오케이 이 Then I could not. o 이 a y Okay. They a r 1대레 Let's go. Let's go. l 쪽 t s go. Let's go. Let's g 대 나야. 어. 으아, 도겸아 어세이름 정해 줘. 오케이. 블레스트 포스트야. 블레스스트 아니, 설마 뭐? 그걸 쓴단 말이야. 벌써 여기서? 아직 준비생도 하단 말이야. 아니, 하지만 아, 여기서 쓸야지 여기, 이길 수 있어. 여기, 그래. 그래. 블레스트 포스트! 아! <레> 아직도 표 아, 여기 아, 독수리 아, 아니. 블레스트! 제라인가요 포스트! <웃음> 야, 소원이네쿨타임 <웃음> 예, 길어 야! 근데 아, 걸렸지? <웃음> 아 근데 이 스킬에 플랫뜻러스는 서브레 넣어 던 드려가 미스가 돼도 넘어간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볼수 없다 야, 너도 스킬 한번 써봐 아, 스킬 한번 쏴 아, 어. 너도 아마 최고의 기술은 뭐아 이성맨은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스킬 이름은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겼어 아이언맨은 그냥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나 갑자기 현타워 이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 현타워 그래서 몇대 몇이야 하나 네. 4-3 내가 사지 라스트 와 음. 어. 성민이 승 골게임 골게 근데 어. 진짜 신경이 온줄 알아? 진짜 이쪽에 있는 사람에이줘어 네? 아무도 저쪽에 사람이 있나 없어 내가 한번 네, 여기로 네. 가볼까야 다음 홍지수 너뭐 공장 왔어 빨리 아 <웃음> 잠시만 잠시만 우와 잠만 양면으로 바꿨어 백핸드에도 백핸드도 했어 <웃음> <있어>. 백핸드에도 <웃음> 백핸드 잘가 잘가 야마 잘가 스페싱야 돌마 도발까지 잘가 스매싱 야 돌마까지 잘해 아, 일대요 아, 일대요 왜 일대요 아 시작해 주세요 굿바이 제어이 굿바이 이제 어이 시작을 해야지 아니, 시작을 해야지 Allen, 시작을 아유, 시작 와! 안녕아 <목소리> 아니, 아니 4대 4대 어, 까지 잠깐만. 강경 타이. 타이. 제부도시작 아, 아. 아 어, 뭐해? 에이. 아니 난뭐 해보지도 못해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잘들는친구야 근데 진우아 너도 나름 만들긴 했구나. 아,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또? 내가 졌나? 어. 오케이 2 아, 을 모르는군요. 갈게요. 아니. 하하하하 <웃음> 어, <뭘? 웃음> 아, 뭐였지? 수... 아, 나 왔다 야, 여기가 야, 기가 더블, 더블 스윙, 더블 스윙 더블 스윙, 아, 이게 누 인정? 더블 A로 아, 한 거라서 아, 아, 더블 스윙 인지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 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1, 1, 3 사람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돼 야, 알겠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오는 것이 이거는 어플레이가안돼 데이... 아, 있는 거야? 아, 다대요 아우, 이거는 어플레이가안돼 있는 거야? 아, 다대요 아우, 다 돼요. 아, 왜 띄우시냐? 다 돼요. 어? 게 시간이야? 다 돼요? 다 돼요? 다돼이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돼 서브 미이다 돼요? 다돼 서브미스 다 돼요? 스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다돼다 돼요? 다 돼요? 다돼다 잘 갈게 어. <웃음> 야, 강력한 우승 후보다 야, 홍지수 아, 만나기 너무 무섭다 아, 잘가 저거 하면 AA 두 번까지 가는 거구나 네. 아, 아, 그렇지 이게 AA이기 때문에 두번 튕기는 게 가능하구나 어, 아, 그게 진짜 어. 킹받아 <웃음> <웃음> 진짜 더 AA라서 두번스매니 <웃음> <웃음> 정말 킹받아 <웃음> 서브게임 갈게요, <웃음> 서브게임 <웃음> 네, 서브게임 이거 뭐야? <웃음> 야, 이거 네트 맞기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냐 그러니까 재밌다 이거 이게 스티를 써도 그래 어떤 스틸이 나어 거야? 어떤 스틸이 야! 뭐야! 이래요? 이래상대방 혼란시키고 있어 단지 서버 만으로 단지 서버 만으로 어? 아니! 그래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야 너무 잘봐봐여어 저 공에 버거 이것은 바로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이렇게 고드는 손으로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블. 아, 안내에서 스킬 하나 더 쓰겠군. 3대 1이지. 더블 스매싱. <웃음> <웃음> 아니, 스킬 시시간 아니라 스킬 시시가아주라고키시할때 안안 어. 때렸어 매치 포인트 아니할시간안 주네 네. 오! 이라이키시시아니 아니라 아가아아어아니아니가아 딴딴딴 딴딴딴 따장따따따고따따따따따전이따 이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좀 너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이따따따따이따따따따따따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따따따 안괜찮가요안면 카메라, 카메라, 가지고. 카메라 맞아서. 베 아, 카메라. 와. 어, 어, 어. 섭... 어조 야, <웃음> <웃음> 아, 이 좀, 아, 이건 좀 억제였어. 아, 이거 한번쓸수 있는 스킬이거든. 아,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몇대 몇이지? 3대 1이지. 쉬웠어 봐. 1대 2. 너 이제 비켜야 탁구 야대화야 대화야 2대 얘가 써보야. 얘 쉬웠어 봐. <웃음> 야 잠깐 그 지금 몇대 몇이지? <웃음> 너무 사기를 쳤어. <쳐서 웃음> <먹고 웃음> <모르겠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우리가 <웃음> <아니, 웃음> 경기를 모르는 거 아니 몇대 몇이고 우리가 이것써 보고 이겨야죠. 일단 3대 3으로 그냥 시작할까? 안 돼, 안 돼. 4대3 아니야? 4대 3. 진짜 4대 3이에요? 7점내기7점내기 갑자기 여기서 아이언맨. <웃음> 아이언맨. <웃음> <오>! <웃음> 와! 동전 다들 다. 와, 각이다 쉬었어, 쉬었어, 쉬었어. 하나만 더. 아, 철영석, 네. 온 몸에 공이 있어. <웃음> 모든 게다 공이야. 어디서 나올지 몰라. 여기서 새로운 창작을 해야 돼. 세계 최고의 대장장이가 만든 잘가채. 오, <웃음> 잘가. 무서워. 어, 무서워. 아니 무 이것은 스킬 대사부 이 스킬 은 스킬 대사부 상대방한테 계속 같은 표상이 보이게 되지 공방 포기 공방 포기 공방폭이 점, 방폭이공방폭왜왜방이야형아이이거못받이고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걸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 그걸 바꾼 거야, 이걸로. <웃음> 그러니까 이 점인 거지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야그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공방이 공방폭이 공1폭이 공방폭이 공방폭이 아, 아, 아이스 a <웃음> 아, 아, 아, 아이스 c e Age! Ice a 지 e Ice Age! Ice a g 아이스 e Age! Ice Age! 스 c e Age! Ice Age! Ice Age! Ice Age! Ice Age! Ice Age! Ice Age! Ice Age! Ice Age! 총소리가 들려. 역시 결승적. <웃음>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저 타이밍 테스트 게임. 어! 어, 받았어! 어, 받았어! 아! 아, 받았어! 역시 결승적.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 거죠. 공책 타쿠 게임. 홍지수 우승.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나, 둘, 셋. 와! 야, 잘한다. 아, 이렇게. 야, 근데 우리 쉬는 시간이 엄청 길다. 저희가. 우리 반의 타쿠장은. 지수였어. 어. 아? 어, 진짜 야 예상 못한 사람이라서 어. 딱 끝났네. 10분이었나 봐. 수업 시간이다. 이거 빨리 야. 제자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전 아. 지수와 짝꿍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확실히 지수가. 홍지수. 지수가. 네. 그 지수가. 아 조슈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슈아 마지막 라이벌이었던 지수로 저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한이랑 같은 팀이 되고 싶다는 이유가 저랑 같은 급이, 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얼마 없는데 제가 사람을 잘 받는 요 하기 싫은 친구는 하, 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킬을 쓸 때마다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던 승관이요 공정복을 너무 못하는데 공정 잘한다고 얘기해서 제 예산 탈락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냥 이거 실는시간 하는 거야, 달고나를 아 응.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났어 뭐야? 진짜 잘한다 오, 대박 쟤는 뭐 맨날 조금만 하면 잘해? 정한아, <웃음> 나 이렇게 됐어 <웃음> <웃음> 넌 진짜 끝났구나 아, 나 진짜 끝났어 음, 나도 끝났다 나도 끝났어 <웃음> <잠깐만>. <웃음>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걸 목숨 걸고 하다니 진짜 힘들었겠다